오 여기 만져! 아 귀여워 뭐야? 너 표정 왜 그래? 왜? 왜? 아우 이뻐라어 여기 만져? 아 귀여워 뭐하냐고요? 꾸기지 마사지 해주고 있는데요? 꾸기 마사지 해주다가 이렇게 안 맞으면 <목소리> 오, 이거 들으면어 여기 만져주니까 소화가 돼? 아, 알이 에이. 미안해 미안해 에아